너 아프게 하는 것들 콕콕 찔러보는 애들 빙빙 드손 저희도 룸이트니까두더 묶어있죠 조금 더 묶어있는 것 같아요 과나 빵제 케미 요요 빵우가 빵제 케미 yeah. Yeah. 지금 우리는 베트남 yeah. 우리는 남남이지만 yeah. 사실은 yeah. 가족 잘 yeah. 라임을 내거면좀 재밌게 넣든가 yeah. 뭐야 라임도 아니네 yeah. 야, 너무 신났어 어... 일단 미션을 다시 설명해드리자면 저희가 베트남 음식 두 가지를 먹고 사진, 사진을 남겨야 돼요 사진이나 영상 남기고 그리고 서로 옷 사주기 예쁜 옷 사주기 그리고 빨리 하는 팀이 성공 우와 대박 와 일단 주변에 보여드릴게요 음 <목소리> 되게 많아요 음식 많네 일단 배가 고픈데 뭐 먹을래? 우리 뭐 먹을까? 와, 베트남, 신기하다. 이런 야시장에 한번 와서 맛있는 거. 아! 네. 아, 더보이지 아니세요? 봤어 여기? 베트남에서 아, 더보이지를, 아, 더보이지를 아, 저기 되게 옷 진짜 <웃음> 많아. 이런 거짱귀엽다 편지지야, 편지지. 저볼 수 있어. 완전 귀엽다. 야, 소스 맛을 볼게요. 맛을 한번 봐주세요. 국물이 어떤지 말해줘. 표정으로 표현. 맛있다. 아 진짜? 그러니까 이게 원래 유명해요. 이 의자 있잖아요. 봐봐요. 이 뭐라고 하지? 맛있다. 목욕탕 의자? 이 의자에서 이렇게 밖에서 먹는 게 약간 유명하대요. 이 그냥 먹어볼게요. 맛있다. 이만하시니까 도 맛있어 여기야? 응 옛날에 야 무한도전인 거 봤거든요 무한도전 봤는데 무한도전에서 음. 이딱 여기도 먹더라고요 아 이런 자리에서? 근데 깜빡하고 지갑을 두고 왔어요 그래서 저는 계단 못해서 어, 진짜 이거 맛있네 이게 응. 이거 맛있어 음. 근데 이건 약간 백두 국물 느낌이 안 나지 않을까 어, 그래서 오히려 그러좀 그러니까 특이해 편의점한테 뭐, 편의점 가볼까? 아 편의점에서 좀 특별한 걸 먹을까? 그러니까. 이제 처음으로 베트남 편의점 어디 가든 편의점이 짱이에요 우와 시원해 뭐야? 여러분 반가운.. 반갑다 형 <목소리> 어, 대박 <목소리> 형 근데 쌈만 고 장난 아니야 종류별로 다 했어요 그렇네 꼬루바도 있고, 내로노도 있고. 짜잔. 에릭이가 좋아하는 와. 라면. 음. 오, 부닭도 있어. 와, 장난 아니다. 나나 골랐어 사실. 뭐? 이거. 이거 먹을까? 지금 여기서 유명한 우유를 샀어요. 베트남에서 유명하다는 우유를 맞아요. 사고, 저는 초콜릿 <웃음> 형은 뭐예요? 그냥 흰 우유. <웃음> 짜잔. 하나, 둘, 셋. 형들이 어, 게 형! 돈 주고 왔어요, 여이 형. 와, 큰일 빠 뻔. 어 이거 예쁘다. 이거 너무잘 어울릴 것 같은데? 예쁜데? 오. 어. 한번 대봐어 괜찮아 이거 진짜 진짜 괜찮다. 야 이거 사이즈 5거든 이거 사면 될것 같아. 그죠? 사이즈 딱 이번엔... 맞는데? 이거 이거하자. 이거하자 이거. 하자, 이거. 깎아달라. 깎 깎아달라고. 하자. 하자. 깎아. 오, 예. Yeah how much? How much? much same 만 n e Easy m o 스 e y Easy m o 18만 o n e y l 오케이. 오 h y e 1 h Oh, yeah. o k a 오케이, a y o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a y 이 k a y Okay. Okay. o 이 a y Okay. 영 k a y Okay. Okay. <웃음> 영훈이 형, 공진님 됐어요! <웃음> 왕자님에서 공진이 됐는데. 일단, 이제, 에르이 이제, 나옷 사주면 되는 거지? 그렇죠 빨리, 네가나 옷을 골라줘. 옷 뭐가 있지? 여기 한번 가볼래? 영훈이 형! 영훈이, 일로 와봐. 아, 레드 와인 색깔이 확실잘 어울릴 것 같아. 응, 대박이야. 맛보지 <웃음> 어, 않아. o 모 e more size <목소리> 살짝 작다, 근데. 작아? 나쁘지 않은데? 여기 사준는 <4주는> 예쁘게 읽겠습니다. 공부나 너무나. 너무 이자 성공! 빵! 빵! 크로스! 오케이. 빵지 k 빵. 일단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은! 바로, 영원이 형이 응. 사준 옷인데 진짜 이게 얼마였더라? 이게 j a 만 동. u 1만 u r d e r y 1 7만 동. 17만, 동. 아, 17만, 동. 아, 17만, 17만 동이었으니까 돈? 이게 그러면 한국 돈으로 대략 한 m a n d o n g s h 원 p 천원 i 천원원 d o n g ship c h i m a n d o n 엄청 h i p c h i m 에 있을 만그거든아 아, 의자나 의자나 해버. 뭐 밖에서 나. 이렇게 먹는 분위기 있게 먹는 게 좋았어요. 우동은 하나에 오만 동. 오만 동이 얼마예요? 이천 원에 먹으니까 0만 동이나. 졸. 두 개에 오천 원. 오랜만에 또 이렇게 케미를 보여드리게 돼서 정말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빵빵 클로즈. <웃음> 오케이. L G 3 0 분인데 저희가 이제 또 내일 일정들과 공연을 위해서 이제 빨리 숙면을 취하기 때문에. 신나오네. 네 맞습니다. 네, 좋은 하루였고요. 또또한번 말하지만 베트남 더비 분들이 정말 저희를 많이 응원해 주시고 있다는 거를 느끼게 해주셔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침도 정말 재밌었고 돈도 아차게쓴것 같고. 맞아요. 저희 케미도 잘 맞는 거 보여드렸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드릴까요? 빵빵 빵! 크로스. 내일 공연 화이팅 화이팅.